죽는다고요? 또 좋아요. 다리도 다섯 개. 네 개도 아니고 다섯 개. 튼튼해 보이 하다. 이걸이걸 땡겨 어. 이걸 땡긴다면 어. 뒤로 Thank you. Thank you. Thank you. Thank 아, 그래도 했다 아, 빠져. 이 어, 이거 빠져, 이렇게. 음, 빠지니까. 이렇게 잡면 그러면은 이게 바로 아 움직여, 어? 바로 어? 어. 움직이고 이걸 하면은 이게 위아래로, 아 그러니까 자기가 놓고 싶은데 또 놓는데 어느 정도도 나오고 인조 가죽이야. 이거 180도 까지 돼? 왜? 네? 180도 까지 하나가 죽어요 죽는다고요?